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은 트위스비에서 나온 어, 미니 다이아몬드 만년필인데요. 미니 다이아몬드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트위스비 에코 만년필과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니 버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미니 버전이라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강 강택 처리가 이런 부분의 강택 처리가 트위스비 에코에 비해서 트위스비 에코는 그냥 유광 처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광에 대해서 펄까지 넣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펄까지 넣은 모습을 보면 상당히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캡 상당 부분을 보면 트위스비 어, 에코 아 트위스비 에 너그가 막 노극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여기에 트위스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미니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이점으로는 피스톤 필러 방식인데요. 피스톤 필러 방식이어가지고 역시나 어, 트위스비 에코처럼 이렇게 돌려서 열었다, 돌려서, 아 돌려서 잉크를 충전했다, 돌려서 잉크를 빼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척도 조금 까다롭고 좀 그런 녀석이죠 몸체를 아예 그냥 조금 뭐 이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가리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 호불? 뭐 불호도 아니고 호불, 호불, 호불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전 상관없이 그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단은 어캡 캡 결착 방식은 일단 이렇게 돌리는 이제 나사식 방식인데요. 나사식 방식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기에도 나사 나사 그 조임새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결착이 됩니다. 그래서 후면 쪽도 이렇게 결착을 시켜가지고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길이를 연장시켜가지고 좀더 편안한 그립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방식이 굉장히 어, 섬세하, 섬세하다면 섬세하다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닉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들인데 스테인리스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트위즈비 마크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피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부드럽게 엄청나게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부드럽게 잘 써지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정을 꼽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복립 어, 자체가 자체 개발인지는 제가 조사를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아마 립 자체 가 자체, 자체 개발일 거예요. 자체 개발인데 자체 개발인 거 치고는 상당히 좋은 어, 좋은 그런 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치고는 뭐 중국산 뭐 대만 대만인 걸로 아는데 대만인 거 치고는 상당히 좋은 그런 만년필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피... 필스톤 필러 방식이라서 여기에 상당히 잉크가 많이 묻어요 여기가 잉크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로 헹궈내기 때문에 물로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탈탈 털어내기 때문에 조금 없어지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개인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필감에서 대 설명하다 말았죠 필감은 같 경우 상당히 부드러운 편인데 여기서도 역시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변하는, 자유자재로 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만년필들이 필압에 따라서 필기가, 그 굵기가 변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굳이 뭐 엄청나게 경성이 아닌 이상은 경성이 아닌 이상은 다 필압이,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얘가 피스톤필러 방식이라서 다른 타타 타 만년필 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 잉크를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투명이기 때문에 투명 데몬이기 때문에 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나장점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는 또 트위즈비 에코처럼 이게 가격이 좀싼 편이거든요 트위즈비 에코보단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 실리콘 처리를 해놔가지고 립이 마르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어, 립이 마르지 않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걸 한달 정도 사용안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립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단점 같은 걸 설명하자면 요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결착을 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기 앞을, 앞을 보면서 립이 앞을 보면서 이렇게 어 여기 캡과립이 서로 앞을 보면서 결착이 되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여기를 이렇게 결착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지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좀 같이 조금, 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트위즈비, 어, 트위즈비, 뭐, 다이아몬드 미니만녀 빌리비 였구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